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윤랑녀들과 로맨스를 꿈꾸는 호구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 놀러 오셔서 유흥을 즐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자들이란 참 밝히기는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자들도 원정을 와서 즐기기도 합니다 유흥을 즐기는 것이 옳다 나쁘다의 도덕적 관념에서는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그 윤랑녀들에게 당하는 호구들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여행을 와서 유흥을 즐기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동성애 친구들끼리 여행을 오게 되면 가끔 한 번씩 유흥을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4박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여행을 와서 하루 정도 유흥을 즐기실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유흥업소에서 만난 율랑녀에게 빠지게 되어 그 다음 달에도 방문하고 그 다음 달에도 방문하고 매달 방문할 때마다 율랑녀에게 스폰식의 돈을 주며 유흥업소 일을 그만하라고 하고 미래에 함께할 동반자로 생각하는 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돌아가도 율랑녀와 계속 메신저로 연락을 합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도 번역기를 쓰며 서로가 대화를 나누죠. 그렇게 며칠 혹은 몇달 정도 장기간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정도 들고 어느 순간 윤랑녀의 말들이 진심으로 느껴지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쯤 되면 주변에서 좀 아닌 것 같다고 말리는 지인들의 도리어 세간경을 쓰고 봐서 그런 것 같은 착각이 들어 도리어 조언을 해주는 지인들에게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그녀와의 로맨스를 꿈꾸며 매달 무리한 휴가를 내어 베트남에 방문해 그녀에게 스폰을 해주고 시간이 갑니다. 그러한 스토리는 다음과 같이 흘러갑니다. 나는 대한민국 아재다. 이제는 젊은 애들이 관심을 안 주는 나이이다. 그런데 베트남에 왔더니 어리고 예쁜 애들이 나보고 잘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위치이다.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계속해서 연락하며 지내고 싶다. 나는 꽃뱀이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술집에서 일하면서 매일매일 다른 남자들을 상대한다. 오늘도 한 한국 아재가 놀러 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냥 웃어줬고 적대형 멘트로 잘생겼다. 좋은 남자 같다고 몇 마디 해줬더니 내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 뭐 나중에 보고 싶다고 하면 가게로 놀러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단골 만드는 거지. 한국에 도착했지만 베트남에서 만났던 그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또 보고 싶다.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낮에는 바로 대답을 하지만 밤에는 일을 해서 그런지 답장이 오질 않다. 는 술집 일말안 하는 애였으면 딱인데 얼마 전에 놀러 온 손님 중에 한 명이 또내어장속으로 들어왔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보고 싶다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는데 귀찮아도 혹시 모르니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한다 밤에는 일부러 답장을 빨리 안 해주고 있다 그래야 자기가 매달 돈을 줄 테니 일을 그만두라고 할 테니까 술집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면 안되겠냐고부더니 부모님이 아프시고 동생들의 학비를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다. 선행이 결 거인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생각하고 내가 그녀를 도와주자. 걸려들었다. 며칠 후 방문하여 나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며 술집 일을 그만두라고 한다. 이제 나도 스푼이라는 것을 해주는 호구가 생기게 되어 참로 기쁘다. 이른 그 사람이 베트남 왔을 때만 휴가를 내고 안 하는 척 하면 되니까 나의 수익은 이제 더 늘어나는구나. 베트남에 방문하여 그녀와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돈을 전달해주었다. 이제 그녀도 똑똑하게 다른 일을할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더 열심히 벌어서 또 베트남으로 가고 싶다. 그가 와서 돈을 전달해 주고 갔다. 물론 나는 그 기간 동안 사장한테 사정을 말하고 휴가를 내고 일을 그만 두척했다 일은 그만 둘 거냐고? 내가 미쳤냐? 돈도 벌고 호구 몇명더 물어야지. 아니면 슬슬 간좀 보다가 한국 호구의 집안이 좀 빵빵한 것 같으면 결혼 테크를 타서 한국 국을 취득할까? 그녀를 놀라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고 베트남에 방문하여 그녀를 찾아갔다. 그러나 이 시간이면 항상 집에 있을 시간인데 집에 없다. 설마하는 생각에 그녀가 일했던 술집을 찾아가다 왔다. 그녀가 일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르자 그녀는 그날 아가씨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 법주가 도와달라고 해서 하루만 알바하게 된 것이라 말았다. 베트남에 아는 동생에게 연락이 없다. 그녀가 일했던 술집에 놀러갔더니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술집 일을 하냐고 물어보지 말고 지금 뭐하냐고 물어보라고 메시지를 보내보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믿었다. 손님이 많아서 사장도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 하루만 알바하러 간 거겠지. 며칠 후또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노는 것을 봤다고 그만 끝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동생이 항상 내가 그녀를 만나는 것을 질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애는 직업의 세상경을끼고 보는 사람이라 잘못 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차들이 하는 말이 있죠. 호구는 절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타짜들에게 설계당하는 호구나 꽃뱀이나 제비에게 설계당하는 호구들은 옆에서 누가 아무리 떠들어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러한 호구들을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호구들의 특징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본인의 외모는 옥동자급이면서 스스로 원빈 정도가 되는 줄 알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이 자기가 한국에서는 안 먹히는 얼굴이었는데 동남아에서는 먹어주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안 먹어주는 당신의 얼굴이 동남아에서 미남이라면 한국에서 먹어주는 송중기나 원빈 같은 사람은 동남아에서 안 먹어주는 외모일까요? 뭐 껍데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안 먹히는 외모는 지구 어디를 가든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으니 자뻑은 금지입니다두 번째는 업소녀의 접대 멘트가 진심인 줄 알죠. 오빠 잘생겼어요. 오빠 같은 남자 처음이에요. 오빠는 정말 좋은 남자 같아요. 오빠랑 사귀고 싶어요. 과연... 세 번째는 해외에 여친이 생겼다고 좋아하며 자랑을 하죠 그러나 그 여자의 페이스북이나 잘로 타임라인에 당신과 찍은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올리고 이 남자는 내 남자친구라는 대사를 올릴 수 있는 여자라면 인정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냥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네 번째는 매달 돈을 스폰해주면서 스폰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냥 도와주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하면 브루이루 토끼, 남이 하면 스폰 내로남불인가요? 술집에 일하는 애들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동정심이 느껴져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부모님은 일을 못하시고 동생들을 학교를 가야 하니까 마치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형제들의 학업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련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베트남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은 집안이 빵빵해서 공장일을 하는 걸까요? 그냥 몸 편하게 돈이 많이 벌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감성팔이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호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본인이 만나는 그 여자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몇달 혹은 1년 정도만 지나면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마치 엘린에게 시범을 쏜뭉구뭉처럼 말이죠.